여기 보세요 이 떨어진 거 조그만 것도 다 사슴벌레예요 지금 여기 이것들도 와이것도다 사슴벌레고요 오늘은 또 간단히 체집을 왔는데요 제가 시험기간인데 체집하는 거라서 좀 빠르게 빠르게 하고 갈게요 바로 그럼 체집지를 이동해 봅시다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날씨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원한 느낌도 있고 뭐 적당합니다 날씨는 자 그럼 이제 개체들만 찾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이제 여기 또첫 번째 시집지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와 역시나 이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잘 나오는 포인트로 계속 올라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넙서 앙컷이 있는데요. 자, 우와. 넙적이 앙컷들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거 아니고. 아, 어디지? 일단 두 번째 포인트 주변입니다, 지금. 우와. 자, 기 사이에 뭐 넙적이들. 목적이 들도있구요 와, 예쁘네요, 저기. 운형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금 수에관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좀 시큼한 냄새가 나요, 지금. 자. 이게 채는 좀 크기가 크지도 않고 제가 또큰 녀석들을 몇마리 데려 갈거기 때문에 이게체는 놔주도록 할게요 지금 방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채집지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나? 우와 <웃음> 여기 보시면 지금 애사슴벌레들하고 와 엄청 많네요 여 보이세요? 여기 애사슴벌레들이에요 다 오! 엄청 많다 <웃음> 우와 여기 수액이 모인 애들인데 자 여기 수액이 모였나봐요 애들이 지금 오.. 여기 애사슴벌레들도 있고요 아래 넙적사슴벌레 큰 친구도 우와 큰 친구도 있네요 어 일단 여기서 애사슴벌레들은 챙기지 않고 넙적사슴벌레 스컷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만 챙기고요. 그 애사슴벌레 중에 좀 큼직한 애가 있으면 챙길 텐데, 어. 어, 이 친구는 별로 안 크고요. 그리고 뭐, 우와, 뭐가 졌는데 또? 일단은, 어, 와 여기 떨어지는 소리 들리시죠? 다 사슴벌레예요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우와 오 어, 이거 좀 큰데? 자 요거 요 친구 요 친구만 일단 채집을 해갈게요 이사슴벌레는자 그럼 다음 채집지로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폭탄 먼지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막대기로 하겠습니다 막대기로 자한 마리 그 이렇게 해서. 자, 이요게 해서. 자, 이렇 자, 본 개체들은 좀이컷들 이렇게 해들 자, 이렇게 해들 자, 이렇게 해들 이렇게 해 이렇게 큼직한, 큼직한 애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들 이렇게 이들 턱 예쁜아이들을 좀 챙겼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엄청 많아요 지금 우와 수령 보세요 에사 열리는 나무예요 완전 에사 열리는 나무 오, 뭐야? 음. 저기 위쪽에 있고요 우와 팔이 엄청 큰것 우와 팔이 엄청 큰것 있어요 미쳤다 이거 우와 여기 아래보시면 막 떨어진 거 보세요 떨어진 거 우와, 와 엄청 많다. 뭐지? 갑자기... 일단 여기서 대충 채집을 해갖고 갈게요. 여기 보세요. 이 떨어진 거 조그만 것도 다 사슴벌레예요. 지금 여기 이것들도 우와, 이것들 다 사슴벌레고요. 이거 보세요. 우와,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수량이 진짜 오지네요 <웃음> 오지입니다 와 여기 큰것도 있고요 자 오늘 채집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진짜 필요한 애들만 잡는다고 했는데 또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벤트가 있어서 그 이벤트 개체로 좀 드리려고 좀 많이 잡아왔어요 제가 오늘 영상 오늘 재미있는 채집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